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 같더라고요 너무 이거 계획 짠다고 막 머리 지어 싸우고 하면 시작도 못해요 아우 씨. 아우 씨. 반갑습니다 한국타잔입니다 아, 이제 일어났고요 요즘 아침 30분씩 요가를 지금 2주 넘게 하고 있어요 피곤한데 요가하면 좀 정신이 깨더라고요. 제 목소리도 완전 가버렸어. 오늘 하루도 요가로 한번 상콤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되게 뻣뻣하긴 한데 잘 못해요 잘 못하지만 요거하면 그래도 땀도 조금 나고 뭔가 헛헛거리면서 하거든요 스트레칭이 그냥 막 이렇게 스트레칭 몸 푸는 것보다 훨씬 잘 돼서 진짜 개운합니다 먼저 씻고 하루를 준비해 봐야겠네요 get it! 이제 좀 사람 같네요 어 간단하게 아침을 먹으려고 해요 제가 간헐적 단식을 어, 그저께 막 끝냈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안 먹었었는데 이제는 조금 운동해야 되니까 영양분을 좀 섭취해주기 위해서 아침을 다시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침에 그렇게 또 과하게 먹는 게 좋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속도 더부룩하고 그래서 요즘은 마이프로틴에서 나온 프로틴 그래놀라 먹고 있습니다 이게 초코맛인데 그 코코넛도 약간 들어가 있고요 곡물들도 많아서 뭔가 좀 든든하고 100g당 410kcal에 단백질이 21g 이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재보니까 한번 먹을때 80g 정도? 저는 그렇게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00칼로리에 2 8 6한 단백질 16g? 간단하게 섭취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이제 운동조,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이제 목표는 좀 벌크업을 먼저 하는 거니까 벌컵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좀 세우고 운동법도 세우고 마지막으로 이좀 비루하지만 보잘것없는 비포 사진을 찍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게 아마 가장 큰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비포 사진을 꼭 찍어 놓으려고 해요 와 움직이다 자 오늘 일과를 다 마치고 어, 방금 인바디를 한번 재고 왔어요 아무래도 몸을 키우려면 뭐 목표 체중도 있어야 되고 목표라는 수치가 있으면 아무래도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서 체지방 분석을 해봤는데 사진을 보시면 체중이 지금 74.1kg이고요, 골격근량은 34.8kg, 체지방량은 12.3kg이에요. 그래서 체지방률은 16.6%. 음, 뭐 적은 건 아니에요. 그냥 뭐 표준이라고 볼수 있는데 일단은 저는 벌크업을 좀할 생각이에요. 좀, 좀 마른 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덩치를 키워서 벌크업을 할 건데 제가 총 기간은 6개월로 잡았잖아요. 그중 4개월을 벌크업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목표는 한 달에 2kg씩 증량을 하는 거예요. 골격근량 1kg 그리고 체지방 1kg 해가지고 한달 2kg씩 그러니까 총 4달이면 8kg가 찌는 거겠죠. 그래서 90, 11, 12월 말이 됐을 때는 82kg를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 다음은 이제 식단인데요. 솔직히 저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단이 잘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체지방이 좀 찌더라도 어떻게 하면 근육과 몸집을 좀 키울 수 있을까 해서 여러가지 정보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을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 그 길브로 길브로 형님들의 칼로리 계산법이 나와있어요 그거를 제가 <웃음> 갖고 왔으니까 그걸 참고해주세요 저는 유지 칼로리가 2700 칼로리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플러스 300 칼로리를 해서 하루에 총3000 키로 칼로리를 섭취하는 걸 목표로 했고요 탄수화물은 420g, 단백질은 150g, 지방은 80g 이렇게 설정을 해서 매일매일 체크를 해 가면서 진행을 해볼 생각이에요 사실 운동은 뭐 하면 돼요 그냥 헬스장 가서 자기가 목표로 하면 되는데 식단은 뭘 먹을 때마다 다 체크해야 되고 그게 정말 쉽지 않아요 하루에 3끼를 다 체크를 해야 되고 그 이상을 또 체크를 해야 되니까 이게 정말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짜 운동하시는 분들은 몸 좋으신 분들은 다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진짜 이번에 독하게 좀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습관화 시켜 버리려고요 밥 먹기 전에 그냥 숟가락 들기 전에 딱딱, 계산해놓고, 네, 그렇게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, 운동법에 대한 좀 목표를 세울 건데요 저도 사실 뭐 헬스를 아예 안 해본 건 아니에요 물론 체계적으로는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해봤는데 저는 3분할 운동법이 좀 괜찮더라고요 하루는 밀기, 하루는 당기기, 하루는 하체 이렇게 3분할 운동법이 저에게 좀 맞는 것 같아서 3분할 운동법을 진행해보려고 하고요 뭐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해보고 자기한테 맞는 걸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밀기를 하는 날에는 이제 가슴, 어깨 운동을 할 건데 가슴 같은 경우는 벤치프레스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그다음에 딥스 이렇게 세 가지 운동 어깨 같은 경우에는 오버헤드 프레스 덤벨 숄더 프레스 그다음에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당기는 날에는 풀업 바벨 로우 시티드 케이블 로우 레 풀다운 이두 운동까지 할 생각이고요 하체를 하는 날에는 어, 스쿼트 그다음에 스모 데드리프트 레그 익스텐션 그리고 삼두 운동과 복근 운동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사실 하체를 제가 최근에 운동을 한번 해봤는데 많이 못하겠더라고요 아직은 좀 초보 단계라서 무리하게 뭐 루틴에 넣는 것보다는 일단 제 몸에 맞게 기본적인 이 근력을 또 향상을 시켜야 될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음, 루틴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루틴을 가지고 일단 일단 시작할 거예요 어쨌든 이게 맞든 틀리든 틀리면 나중에 수정할 거고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 이거 계획 짠다고 막 머리 지어 싸우고 하면 시작도 못해요 일단 시작을 해보고 아니면 수정을 하면 되고 맞으면 계속 가져가면 되니까 이렇게 딱 목표를 잡아놓고 시작하려고 하고요또 그리고 제 가슴팍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 프로틴 마이 프로틴으로부터 이제 여러가지를 지원을 받게 되어서 어제 타자한 바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것 같은데요 사실 운동을 함에 있어서 뭐 영양제나 보충제 정말 빠질 수 없잖아요 제가 마이프로틴의 좋은 제품들 한번 이용해보고 정말 솔직하고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어 정직하게 네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마이프로틴 어 9월 마프대란 할인 행사 소식을 가져왔어요. 9월 8일 저녁 8시부터 9월 9일 12시 저녁 12시 되기 직전까지 마프대란 할인 이벤트를 하게 되는데요. 전품목 최대 80% 할인이 들어가고 어 제또 코드가 있어요. T-A-R-Z-A-N 타잔 입력하시면 최대 40%까지 할인이 되시니까 그거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임팩트 EAA 필수 아미노산 구매시 어 결제하실 때 5%가 추가 할인이 되고요 홈페이지상의 추천 의류 중에서 두 가지 이상 구매하시면 5 0 0 0원또 추가 할인된다니까 이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새 마프에서 되게 핫한 그 웨이 프로틴이 있어요. 바로 클리어 웨이 프로틴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난달에 나왔는데 일주일 만에 완전 전 물량이 다 완판됐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저도 아직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좀 달달한 거, 상큼한 거 과일 맛 나는 거 좋아하시면 이것도 구매하시는 거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. 근데 저는 저는 마프 프로틴 하면 은 뭐니뭐니 해도 내추럴 초콜릿이 가장 무난하고 괜찮지 않나? 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를 타고 만약에 구매를 하시면 저에게도 소정의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,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비포 사진 후, 지금... 아... 사실 제가 5월 달에 그 복근 만들기를 했었잖아요 아, 그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지금 보면 진짜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무너진 거는 무너진 걸 인정을 해야 되고 그래요 다시 하는 건데 뭐 사람이 다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제가 그 맨날 그복근 유지해요 확실한 동기부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비포 사진을 한번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몸 상태를 그냥 한번 보여드리자면 아, 아 이래요 다 사라졌어요 얘네 <웃음> 아우씨 아우씨 진짜 평범하지만 이거 제가 한번 6개월 뒤에 조각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화이팅 한국사전 화이팅 후. 아